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짜잔 알랜드 식탁이 원래 화이트여서 주방 우드톤하고 조금 안맞았는데 요렇게 필름지로 리퍼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윗부분은 윗부분은 요렇게 대리석 느낌의 시트지를 붙였고요 아랫부분은 요렇게 우드톤, 느낌, 우드 느낌의 시트지를 붙였어요. 막상 붙이고 났는데 저희 집 원래 요 옆에 보시면 요그대가 우드인데 같은 우드가 아니에요. 약간 더 붉은 톤이 가미가 되어 있는데 제가 시트지를 잘못 선택을 했어요. 살짝 더 붉은 톤이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주방이 우드톤으로 통일이 돼서 그거는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을 시트지 처리를 할때 가장 먼저 해야 될게 시트지의 양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위에 했던 요 대나, 아, 대리석 느낌의 시트지는 무늬가 없지만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무늬가 위에서 아래로 무늬가 쭉 있잖아요 얘네들은 양을 측정할 때내 맘대로 양을 측정하면 안 돼요 꼭 무늬의 방향대로 이 시트지를 꼭 측정을 하셔야 돼요 음 무슨 얘기냐면 왜 시트지는 한 롤이 지금 이 방향으로 나오는데 내가 얘를 시트지 값을 아끼겠다고 결을 생각을 안하고 결의 방향을 생각을 안하고 무늬의 방향을 생각을 안하고 그냥 시트지가 몇에 몇이니까 아 몇에 몇 이렇게 해서 재단을 하시면 이렇게 해서 주문을 하시면 나중에 왔는데 무늬의 방향이 안 맞아서 다시 시트지를 사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무늬의 방향을 생각을 해서 시트지를 자를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아까워요 옆에는 잘려나가서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버려야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하더라도 꼭 무늬의 방향을 생각을 해서 시트지를 얼마 정도 살지 예상을 하셔야 돼요 시트지를 얼마 정도 살지 예상하는 방법은 먼저 재요. 내가 붙일 그 공간을 재고 거기다가 여유분 5에서 한 10cm 정도를 더 주문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내가 처음에 하는 거니까 한 번에 딱 붙지는 않으니까 5에서 10cm 정도 여유분으로 꼭 주문을 하세요 저 화이트 멀쩡한데 왜 해요 하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앞으로 가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애들 버디시지 말라고 저 방지해놨고 그 다음에 제가 대충 발라놓은 시트지 접착력이 약해져서 다뜯어지고 저게 한 10년 됐으니까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제가 처음에 인테리어 필름제 할 때라서 길이가 저 모양이에요. 저게 모자르지 않게 붙인다고 자라서 오리고 붙였더니 저렇게 됐어요. 이제 아일랜드 식탁 다 분해를 해서 붙일 건데요. 저렇게 상판하고 아일랜드 식탁하고 보면 밑에 부분에 나사로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의 아일랜드 식탁이 저렇게 나사로 고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럴 때는 나사를 돌려서 빼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 도라이버 이용해서 저거를 탁떼면돼요 아따, 탁 조심하셔요 음. 자 그래서 이제 방판을 딱 떼는데 어? 안에가 좀 비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에가 한번더 원목으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상판 떼내고 저 상태로 리폼을 하기로 했어요 일단 아일랜드 식탁 재구요 그리고 5에서 10cm 정도 여유분을 두고 시트지를 재단을 해왔어요 이게 이제 스톤 모양으로 나온 인테리어 필름지인데 실제로 만져보면 재질이 있어요 오돌도돌하게 재질이 있어서 어? 뭐지? 이거 시트지 맞아?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인쇄만 된그 시트지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아일랜드 식탁에 붙여주기 위해서 뒷면에 있는 필름지 이영지를 떼네요그 전에 어떻게 붙이냐 저 손가락 마디를 인테리어 필름지에 쏙쏙 넣어봐요 넣어보고 그러면 은 이제 간격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맞거든요 손가락 마디 하나씩 넣어보고 뒤에 이영지를 뜯고 근데 저 이영지를 한 번에 다 떼면 안 돼요 그러면 필름지 다붙고 난리 나거든요 살짝 뜯어요 살짝 뜯어서 딱! 자, 보세요 붙이는 거 어떻게 붙이는지 살짝 떼서 가운데 왼쪽 오른쪽 가운데 왼쪽 오른쪽 이렇게 헤라를 가운데 왼쪽 오른쪽으로 하면 되게 편하게 시티지를 붙일 수 있어요. 자, 가운데를 딱 중점으로, 오른쪽, 왼쪽. 가운데 눌러주고, 오른쪽, 왼쪽. 그럼 좀 쉽게 붙어요. 또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잘못 붙였네. 응. 어, 잘못 붙이면 또 살짝 떼요. 인테리어 필름지는 초반에 붙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강해지거든요. 뜯으면 뜯겨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뜯을 수는 없지만 처음에는 처음에는 뜯을 수 있어요 다시 살짝 이형지를 살짝 뜯어요 다 뜯으면 진짜 난리 나요 자 가운데 꾹 누르고 오른쪽 왼쪽 그렇죠 아 잘한다 다시 뜯고 가운데 오른쪽 왼쪽 살짝 아주 살짝 뜯어요 다시 뒤로 가운데 오른쪽 왼쪽 다시 오른쪽 왼쪽 다시 오른쪽 왼쪽 다시 오른쪽 왼쪽, 다시,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하면 다 돼요 진짜 생각보다 쉬워요 그냥 이렇게 쭉다 하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손으로 만져봤는데 울퉁불퉁 나온 데가 있다 저 기포가 들어간 거거든요 칼로 콕 찍어요 콕 그리고 그 구멍으로 공기를 몰아줘요 쭉쭉 몰아줘요 그러면 공기들이 다 빠져요 막혔다 다시 찍어주면 돼요 살짝 콕 그리고 공기를 모아줘요 다 됐죠 매끈매끈해요 신기해요 질감 진짜 대리석 같아요 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칼쓱한 번에 쭉 까줘요 저는 저 앞쪽은 그 나무를 붙일 거기 때문에 저렇게 다 뜯어주는 거예요 저안 뜯어주고 그냥 붙이면 저 자국 고대로 시트지 남아요 뜯어주고 자 옆면 갑니다 저 하트 손가락 해가지고 모서리 부분 살살 한번두번세번쭉 붙여준 다음에 헤라로 아랫부분만 붙여주는 거예요 모서리 부분 헤라로 긁으면 저다 뜯겨요 헤라로 긁어주면 안 돼요 모서리 부분은 끝에 옆면만 살살 살살 긁어주는 거예요 이 화면으로는 좀잘안 보이네 자 이제 칼로 상판 끝부분 살짝 칼집 내줘요 한번에 성공 못할 수도 있으니까 살짝만 내줘요 살짝만 내주면 아 여기가 상판이구나 느낌이 딱 와요 그러면 이제 느낌이 왔을 때 시트지 조금 늘려서 상판 그 끝에 칼 넣고 한번에 쭉까요 예, 한 번에 쭉 가야 시트지가 깔끔하게 떨어져요 한 번에 쭉 가야 그리고 떼내면 턱쪼아 잘했죠 자 이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끝부분은 조금 여유를 두고 잘라요 뒤에까지 쑥 잘라요 쭉쭉 잘라 잘라 어 괜찮아 잘라 그렇지 응, 이렇게 잘라요 깔끔하죠 자 이제 꼭지점을 중심으로 45도 각도 칼넣는데 이거 인테리어 필름지 생각보다 두껍더라고요 제가 사용한거 조심하셔야 돼요 앞쪽으로 칼이 나오기 때문에 자, 45도 하고 안쪽으로 한 면은 넣어주고 나머지 한 면은 자, 자르는데 자 이거 한 번에 짝 잘라야지 저 지금 떨려가지고 슬슬슬슬 넣거든요 그러면은 칼이 슬슬슬슬 들어가요 그럼 티가 다 나요 한 번에 싹 들어가야 돼요 이 전문가분들은 아마 한 번에 싹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저는 힘이 없었나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자 이렇게 쫙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자 이제 인테리어 필름지를 붙였으면 아랫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랫부분도 손가락을 이용해서 살짝 아래로 넣어줘요 먼저 그래야 시트지가 안 찢어져요 이 장갑을 끼고 하면 훨씬 더 쉬운데 저는 왜 항상 저 맨손으로 다 하고 나중에 편집할 때아 장갑 낄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이 또 댓글 달 거예요 장갑 끼고 하지 왜 맨손으로 했냐 죄송해요 저 맨날 하다 보면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빨리 해야지라는 생각 애들 오기 전에 완성해야지 이 생각밖에 없고 자 이제 다 붙였으면 칼로 한 번에 쭉 갑니다 쭉쭉쭉 쭉, 쭉. 근데 좀 여유분 갖고 가요 그래야 지금 밑에 완벽하게 다안 붙거든요 저렇게 그러니까 여유분 갖고 완전히 짧게 자르면 끝에 밑에 부분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완벽하게 그래도 좀 보기 좋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유분을 갖고 잘라줘요 자 스티커 붙는다 그러면은 필름지글이 저렇게 붙여버려요 어차피 버릴 거니까 끝까지 갔으면 쫙 뜯어서 붙여서 턱 멋있죠 걸크러쉬예요자 이제 시트지 발라요 시트지 끝까지 발라주고 헤라로 끝까지 붙여요 손으로 모서리 부분은 붙여 놨기 때문에 안쪽은 헤라로 바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로 해서 이제 쑥 뜯어내면 돼요 칼로 쑥 깔끔하죠? 응. 이렇게 깔끔하게 붙이는 거예요 진짜 깔끔해요 실제로 봐도 진짜 깔끔해 내가 붙인 것 같지 않아 필름지가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이제 뒷, 앞면 앞면 앞면 이제 나무 한번 붙여 볼게요 저는 이제 LG 하우시스 썼는데 저 칸이 되어 있어요 한 칸에 대충 10cm 인데 그거 맞춰서 이제 대충 자르면 되고 오, 엄청 잘 붙이죠? 저는 이제 시트지 커서 반 붙이고 나머지 반 붙이는 거예요. 쭉쭉쭉쭉. 오, 잘 나와요. 완전 전문가 그 같아요. 그냥. 이 16배속이니까. 오, 좋네. 앞으로 그냥 16배속으로 그냥 계속 쭉 해야겠어요. 자, 위에 시트지 발라주고 칼로 쓱쓱쓱쓱. 밑에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바닥에 붙으니까 밑에는 좀 짜증나요. 붙일 때. 인내심을 갖고 해야 돼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뜯을 수도 없고. 자, 그 다음에 옆면으로 갑시다. 오, 왜 이렇게 빨라? 완전 잘하네 아어기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 뽁해서 쏙쏙소송 내면 되고 자 이제 옆면 붙여요 옆면 원래 저 옆면 앞에 상판 하고 그 뭐라고 하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 그냥 덮어줬어요 같은 문이라서 덮어서 하나로 저렇게 이어줬어요 티 안나죠 끝에 부분만 칼로 조금 이렇게 다듬고 쏙쏙쏙쏙응티 안나요 어, 티 안나요 그냥 한,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 같아 옆면도 헤라 쏙쏙쏙쏙 손으로 모서리는 잡아주시고 모서리 잡았으면 그 다음 헤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헤라하면 인테리어 필름지 뜯어진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자 이제 문짝 나사 풀러줍니다 문짝 나사 풀러주고 안에 경첩까지는 안 풀러도 돼요 자 그리고 아랫부분 뭐 돌로 할까 나무로 할까 하다가 아, 연두색 부분을 이제 돌로 할 거예요 자 대리석 대리석 돌자 아, 네. 이제 칼로 쓱 아랫부분 손으로 촉촉촉촉 잡아주고 칼로 잘라주고,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그 다음 헤라로 쫙쫙쫙 붙여줘요. 완벽하게. 자, 이제 설아 빼내고요. 자, 스톤 들어갈 부분 또 들어갑니다. 대리석. 자, 안쪽으로 넣어서 붙여줬어요. 그래야 안 떨어질 것 같아서 안으로 살짝 넣어서 필름지가 안쪽까지 붙을 수 있게 살살살살 넣어가면서 작업을 했고요. 자, 이제 또 붙여줍니다. 네. 그 다음에, 어이구, 우리 집, 저. 비빔면 비빔장까지다넣었네자 이제 칼로 오려주고 윗부분 손으로 가면서 헤라로 쫙쫙쫙쫙 음, 빠르죠? 음, 빨라요 우리 엄마 왔어요 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우리 엄마예요 엄마 오면 좋아요 애들 담아주고 자그 다음에 돌 붙이고 쫙쫙쫙쫙 이거 할때 엄마 있었으니까 한 번에 그렇게 했지 안 그랬으면 애들 계속 와갖고 밥 달라 간식 달라 한 3일은 걸렸을 거예요 자 이제 돌다 붙였으면 서랍 붙일 거예요 나무 모양으로 자 나무 결 모양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내 맘대로 막 자르시면 안 돼요 결 방향대로 꼭 잘라세요 무늬 있는 거결 있는 거꼭 방향대로 자르셔야 돼요자 그리고 저 모서리 부분 꼭 45도 각도로 옆에 4개 모서리 꼭 잘라서 붙여 주시고요 45도 각도 잊지 마세요 자 밑에도 칼쭉 들어갑니다 이게 한번에 칼이 쭉쭉쭉쭉 들어가야 정말 깔끔하게 예쁘게 딱 마감이 되거든요. 저거 앞에 문, 해봤고, 옆에 문짝 해보고, 위에 대리석 해봤으면 서랍은 껌이에요, 껌. 나중에 갈땐 진짜 내가 전문가가 된것 같다니까요, 진짜. 몇번 해보면 이게 다 기술이라서 연습이거든요, 연습. 한, 앞에, 옆에는 좀 망한다 생각하시면 서랍은 뭐 껌이에요. 앞부분 망치는 거 싫다 그러면 뒤에 서랍부터 연습하세요. 서랍 움직여서 힘들어요, 저. 저 봐요, 저 실패해가지고 다 뜯어내요, 저. 발로 붙잡고 저거 봐봐 저 완전 힘들었다니까 저 발이 발이 신의 한 수였어 발이 저거 봐또 뜨다 또또또저 아일랜드 식다 계속 움직이고 그니까 러 앞판 옆판부터 사실 옆판 안 보이는 옆판부터 응. 음. 저 인테리어 필름지는 제가 말했죠 초면에는 접착력이 조금 약해서 뗄수 있어요 뗐다 다시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살짝 늘어나요 그거는 이제 감안하시고 근데 붙이면 또 괜찮아요 네. 점점 붙는 그 강력함 강함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붙이고 좀 지나면 못 떼요, 못 떼. 떼는데 한참 걸려. 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못했을 때확 떼버려요, 그냥. 음. 이제 위판 남았어요, 위판. 어,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 이제 살짝 이형지 뒤에 떼고 전체 떼시면 안 돼요. 필름지 다 떼면 진짜 난리 나요. 자. 이제 쪽쪽 붙이고 아랫 부분도 붙이고 칼로 쓱, 위에도 45도. 아, 위로 쭉쭉쭉쭉쭉 붙이고. 자, 이제 칼로 한 번에 쭉 갑니다. 쭉쭉쭉. 쓱, 그렇지. 그래야 돼요. 아, 이거 무슨 만다 맞는 것도 아니고, 이거. <웃음> 아, 재밌네요. 우리 딸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쭉. 됐어요. 이제. 아, 윗부분, 이제. 붙여요, 윗부분. 이부분 붙이고 세심하게 또 손으로 축축축축 해주고 옆에도 손으로 축축축축하고 하라로 하고 칼로 스 해서 떼어내고 잘하죠? 확실히 전문가 됐어요 이제 자 이제 위에서 아래로 쭉 일단 옆에 서랍 열고 다시 붙인 다음에 옆에 도려내 줘요 도리는데 뭐하러 서랍 열고 붙였어요 할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깔끔해요 처음부터 욕심내면 안 돼요 인테리어는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깔끔해요 요령을 바라면 티가 나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요령이 없어서 요령을 부리면 안 돼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무조건 성실해야 되거든요 인테리어 무조건 티 나요 진짜 자, 아랫부분도 가운데서부터 칼집 들어가면 좀 쉬워요 가운데서 칼집 가운데서 칼집 그럼 좀 쉬워요 진짜 끝에서부터 가는 것보다 자 이제 문짝 대망의 문짝이에요 저희가 문짝 붙이는데 인테리어 공부 진짜 많이 했어요 뭘로 했느냐 그 서민갑부에 보면 그 인테리어 필름지 서민갑부 인테리어 뭐지? 서민갑부 인테리어 필름 이렇게 치면 그분 나와요 인테리어 필름인가 채널명이 하여튼 그냥 딱 나와요 초면에 나와요 막 조회수 7 0만에 이러고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설명 진짜 잘해요 그분 거 보고 진짜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보고 그리고 시연했더니 와 진짜 잘 붙어요 저 지금 제가 막 자르는 거 같죠 저 필름지 그분한테 배우고 자르는 거예요 그분 영상 보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말 대번에 알아요 그분 영상 꼭 보세요 제건갈아요자 이렇게 필름지 슥슥슥슥 해라 해서 제 자르는 거다 그분한테 배웠어요 그분 진짜 잘해요 아들하고 막 영상 찍는데 어우 따라갈 수 없어 따라갈 수 없어 그러니까 전문가지 자 이제 붙여요 전 전문가 아니에요 자 시트지 바르고 쭉쭉쭉쭉 아 아니 자꾸 댓글에 네가 전문가냐 막 이렇게 써 놓고 나만 보일 수 있는 그런 댓글 써 놓고 지우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저 전문가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자 칼로 자르고 자 저는 인테리어 필름지 할때 가운데 칼집 내서 가운데부터 시작해요 그게 편해요 제 키가 작으니까 이 필름지가 커지면 대책이 없어요 어, 몸 조그만데 필름지 크면 막 필름지에 내가 다 뭐냐 붙어 버릴 것 같고 막 필름지에 막 김밥 말이 될것 같고 그래갖고 음 여기서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칼집 내요 저, 저거 저 뭐지 나사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만큼 자라는데 저렇게 정교하게 자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대충만 잘라도 돼요 자 이제 그분한테 배운 기술 전수합니다 저렇게 앞, 앞에 앞 쪽에 45도 옆에는 살짝 작게 앞에 45도 옆에 살짝 작게 하고 손으로 척척척척척 한 두세 번 하고 해라 척척하면 완벽하다 그 다음에 칼집 넣어라 하는데 진짜 완벽하게 문짝 됐어요 진짜 진짜 전문가가 한것 같죠 저 감탄했어요 제가 하고 진짜 와 대박 그분은 진짜 천재예요 천재 진짜 그런 기술을 공유한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감사한 거예요 진짜 저렇게 옆미한 쭉쭉쭉쭉 잘하죠? 어 잘해요 제가 생각해도 그냥 그 인테리어 필름지 계속 보면 알아요 할수 있어요 자 완벽해요 문자 완벽해 이제 달면 돼요 달때는 문 살짝 열고 위에 나서 조이고 그냥 확 열고 나서 조이고 그냥 아랫부분도 문 살짝 열고 나서 조이고 활짝 열고 나서 조이면 아다 어, 됐어요 이제 기구들다 이제 옮겨요 어쩌다보니까 블랙이에요 다 그러네 우와 완성이에요 저 이거 이틀 걸렸어요 하다가 힘들어서 그냥 한잠 자고 그 다음날 했어요 저희 집뭐 어지러도 저희 신랑 뭐라고 안 하는 편이라 근데 이 시트지 보세요 진짜 나무 같죠? 어 시트지 진짜 잘 나와요 그냥 원목 같아요 저희 집 오신 분들 제가 붙였다고 하면 못 믿어요 진짜 되게 잘 붙고 요 대리석 보세요 대리석 심지어 대리석을 만지면 질감이 있다니까요 대박 진짜 인테리어 필름지 하실 분들 대리석이랑 나무 생각하시면 요 제품 한번 써 보세요. 엘지 하우스 건데 진짜 좋아요. 이제 뒤에 싱크대하고 우드우드 하죠. 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어? 저 기포 있네요. 기포. 빼러 가야겠네.